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지 우린 우시,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1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주말부터 조금씩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0.95% 오르며 400만 원대에 진입했고요. 이더리움이 9.03%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가격이 오르면서 시원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거래량 25조 6,838억 원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블록체인 날씨, 시, 어, 블록체인 시장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맑은 소식 많습니다. 일본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라쿠텐의 결제, 라쿠텐페이가 다음 달 3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쿠텐은 비트코인 생활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인것 같네요. KT와 김포시가 지역 화폐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 4월 중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영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진행된 제도화가 지난 9년간 진행된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은 결제인 시스템으로서 비효율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은 검증 과정 중 자원 소비가 심하며 이는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믿을 수 있는 중앙집중 시스템이 더 간편하고 저렴하다는 거죠. 스페인 중앙은행은 며칠 전에도 암호화폐 거래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스페인 중앙은행 소식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엑시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4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 약 50일 여간, 50여 일 동안 하락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전일 양봉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동평균 가격은 이동평균선은 5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균 가격을 넘지 못하다가 현재는 전일을 기점으로 평균 가격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3,613달러의 위치에 있고요. 현재 가격은 3,630달러 선에서 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표시한 구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선 표시되어 있고요. 2월 9일을 형성된 고점은 약 3,700달러선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전일 거짓 돌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추세 안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복귀한 이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지지했던 3560달러선을 지지받으면서 현재는 다시 한번 3600선을 넘으면서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 조정이 살짝이라도 오더라도 3600달러선을 지킨다면 다시 한번 전일의 주요 가격 중요했던 2월 9일의 고점이죠. 3700달러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때와 마찬가지로 추세 하락을 한다면 추세, 추세 밑으로 하향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3,560달러 선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이탈해서 3,525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차트의 모습을 볼수 차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1봉이고요. 1월 31일에 형성한 고점 그리고 저점들을 계속 높이고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는 대칭형 삼각형 가격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칭형 삼각형 패턴은 상향 돌파할 수도 있고 하락 이탈할 수도 있는데요. 이탈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특징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탈 방향에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1시간 차트에서 살펴보면 현재는 상향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은 거래량이 늘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현재도 저항 부근에서 0.31달러선인데요. 저항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두드리면서 상향 돌파의 시도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돌파를 확인한, 확인하는 가격은 0 3 2달러선이될것 같습니다. 0 3 2달러선을 확실하게 상향 돌파하면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이더리움, 이더리움이고요. 더리움이 전일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던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그리고 지난 고점들을 연결한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동평균 가격 이동평균 가격인 123달러에 위치해 있는데요 50일간의 평균 가격을 상향 돌파해서 현재는 130달러선에 133달러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시한 구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고점 라인인 125달러선 2월 13일에도 넘지 못했었는데요 계속 못 넘다가 전일 상향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1월 15일의 고점인 132달러, 133달러 선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지키고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한다면 주요했던 가격인 147달러까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147달러 주목해 보시고요 현재 가격을 지키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분석 중에 거짓 돌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플래그 패턴 상단을 잠시 돌파한 이후에 다시 복귀한 움직임을 두고 한 말인데요. 차트에 거짓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가격에 거짓이라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항인 3,600달러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발생하였고, 다시 3,560달러선의 지지선을 강하게 테스트하였다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여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암화폐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리서치 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지내셨죠? 네, 네잘 네.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어... 이 적자 전환기업인데 유신이라는 코스닥 종목이 있죠. 네. 급등을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미지옥이 되는 걸까요?